한나라시대 장천비 장천비입니다. 어, 예기비와 사신비 그리고 함께 사랑받고 있는 3대 예서의 전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단합니다. 예쁘게 느껴지진 않죠. 어, 예기비나 사신비의 그 화려함에 비하면 은 예쁘진 않은데 여기에서 느낄 수만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맛이 있어요. 아주 투박한 그러면서도 매력있는 자꾸 볼수록 맛이 있는 그런 것이죠. 용룡자부터 한번 써볼까요? 멋낼 줄 모르는 그런데 진솔한 그리고 팔다리가 길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팔다리라고 삐친타임 인데 이 상천비 특징은 팔다리 길게 안해요 몸집이 커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어린애 같다는 겁니다 어린애의 특징이 팔다리가 길지 않죠 어른이 된다는 과정은 머리통이 커지는 거라기 보다는 팔다리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팔다리가 짧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린이 같은 그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멋있게 빼고 싶지만 딱 스타카토를 해주는 거예요. 절제하는 맛 좋습니다. 자, 이게 절구구자죠. 절구를 함께 동작, 함께 찍고 있으니 흥이 난다. 그래서 흥자죠. 파임에 있어서도 웨이브도 별로 많이 안 씁니다 일부러 그런 건지 먹부리는 걸 싫어하는 건지 그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좀 짧게 하는 듯한 그래서 넙대대한 느낌 그게 장창기의 또그 머슴 같은 <웃음> 충직해 보이는 제가 이 장천비를 쓸때가 꿈을 꿨어요 이때 활궁자가 보이는데 그 당시에 느끼지 못하고 그냥 따라만 쓰고 있던 활궁자를 꿈속에서 이해해주는 거예요 이 각도와 이 각도 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소한 얘기 같지만 그땐 수평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아, 각도가 이렇게 다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어떤 것에 몰입돼 있을 때는 어떤 그 신명들이 도와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추사선생님이 나타나신 적도 있었는데 그분이 대나무를 저한테 치는 법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아, 그림 쪽은 계속 열심히 제가 사분자를 하지는 않았어요. 자, 어질냥자. 역시, 넙대대하게. 어, 24인치 날씬한 그런 몸매는 나는 모른다. 라는 뜻이. 그 대신, 이 획의 질박한 맛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라는 뜻이죠. 칼산. 제 이름에도 선자가 들어가죠. 양양자가 들어가는 글씨는 모두 좋은 뜻입니다 나중에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양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재산이었고 양식이었고 모피였고 그렇죠 그리고 순하고 착하고 만나는 곳에서 3절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티가 안 나죠. 자, 복잡한 자가 나올 때는 위아래로 복잡할 때는 당연히 간격을 미리미리 접혀줘야겠죠. 그리고 획을 가늘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짧게 해버리고 말죠. 왜냐면, 여기선 주인공보다 팀워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천천히 만 느껴보셨죠?